너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없네? 얘네 셋 중에 한 명이란가?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아 이렇게? 응. 아, 또말게못 알아본 것다고또 뭐라 하겠니까 이렇게 셋이 찍자 올라와 예. 올라로와 이렇게 올라와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아, 셋이 저 카메라 봐봐 이렇게 찍는 거야 소주야. 됐죠? 호주는 뭐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렇지. <웃음> 아, 한 거야. 내가 찍어서 좀 성규요, 성규. 친구라서 이렇게 성규 팔뚝 보면 여자들이 다. 수고했습니다. 영진이, 호재, 준석이 우리 고생하는 애들. 저는요 친. 저요. 저 해승이. 해승이가 어, 어, 오늘 안 따쳐준다 했는데 진짜 쳐주더라고요. 해, 그래서 해승이랑 찍어야죠. 해승이 때문에 얘기했는데. 언제 선수랑 찍고 싶지 않습니 포즈요. 음. 요즘에 톰보이. 저는 이미 지찬이 형이랑 짓고 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올리 지찬. 같이 사진 찍고 싶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잖아 내가 언제요? 같이 찍고 싶은 선수요? 네. 저 윤동이랑 찍을게요 네. 보고 싶은 조합이요? 이군에 음. 있는 사람 해도 돼요? 안니상관없죠 김지찬이랑 이재이요 포즈 모르겠어 저 좌승현이에요 좌승현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그 페트와 매트 아 페트와 매트 맞나? 페트와 매트 그 포즈 그 알아요? 네 컷? 그거 요즘 많이 찍던데그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없죠 네? 왜? 왜? 네? 형이랑 왜 찍어요? 형이 제 외모 80점이요? 동생 한 80점 정도 주겠습니다아 자기는 100점이래요? 어그 저한테 항상 저한테 갑자기 자기 셀카랑 그 손석구 배우님 그범죄도시 수염 길은그 사진 있죠? 그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 손석구 닮았다고 그 정신 나간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아 저도 그건 생각했는데 포즈를 어떻게 어디... 세레머니도 있고, 곳은세레은니곳은이곳이거이거은이이거이곳이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고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로 네, 네. <웃음> 포즈는 저거 똑같은 거. 저희가 찍었던 거랑 그리고 다른 거요? 다른 거 요거. <웃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승현이. 다승현. 인기가 좀많으신 허윤동 선수도. 아닙 오. 네. 저요? 아니다 누구였지? 다승현 선수 친구 김윤수 선수 도지목가요 아, 진짜요? 네네. 음. 윤수형이랑 김선배님이랑. 두번 뭐, 나는 음. 내가 두번째네 o 아, 너... 그 추천해주고 싶은 you. 있으 o o s 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hoose you. c h o o 쟤는 코치는 코칭이꼭하셨으코좋겠는데 어떤 스는코카드 코칭이 <웃음> 왜? 왜? 왜? <웃음>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그냥 힘내라고 드스는 코카드스는 코카코치님이이코하드스는 하셔야죠. 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 한번카드스는 코카드스는 코카드스 좀 맛있게 찍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이게 이런, 이런 카메라 있는 데서는 절대 그 이상의 포, 이 표정을 안 줘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있으면 은 진짜 표정이 진짜 수만 가지가 돼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무조건 같이 찍어야 돼요 좋네 이거 이거 아, 오랜만에 습니다 30분 저는 이번 물러다겠습니다세 하나 아. 하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찍고, 찍고 싶은 선수 네원기찬 대표님 같이 인생 한번 인생 낸것으로 한번 역사에 남은 순서로 <웃음> 사님 같이 찍으시죠. 아, 때어 아, 그래. b 바로 그래야죠 c g 띄 o 주자 원기사 i n 한번 찍 go. 하겠습니다 같이 찍고 저 g to 이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안주영 선수가 아, 주영이구나. 있 네, 안주영 선수가 태승이 빼주세요. 주영이 해주세요. 왜 왜? 왜. 주영이 혼나요. 예? 한번 시켜. 예?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요? 네안할 거가. 왜? 안할 거가. 아니. 저는 저희 포수들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예. 네. 포수야 사진 찍고 싶어요. 뭐 마스크 쓰고 음. 찍어야죠. 포수 포수 마스크 찍고 예. 음. 김지찬의 제일이요. 제일 작은 사람이 음. 제일 큰 사람. 그래. 사진. 저 해승이랑 찍기. 저는 홍건이 어. 원태인 선수도 하는이 선수도 찍고 싶다거나. 태인이요? 네. <웃음> 저도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잘해줘서. 그럼. 좋죠? 아 항상 태인이 나오면은. 못쳐줘가지고 태인이가 승 못하고 잘 던진 날도 그래가지고 항상 장난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잘 해가지고 저도 태인이랑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잘 씁. 저는 영진이 형이랑 선진이랑 찍겠습다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웃음> 포즈 있어요? 포즈? 네, 그냥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친면사상 하시고. 어떤 포즈랑 취해볼 수 있어요? 그냥 아, 아, 그러니까 따봉할까요? 따봉할까요? 따봉이요? 3, 2, 1 스티커 사진 예, 예, 예, 그 봤어요, 봤어요 네, 지금 여기 3층에도 설치되어 아. 있는데 아. 나 여기 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렇게 계신 분들, 여기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 있거든요 그, 야구장 그분들이랑 같이 찍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 난 몰랐는데 저번에 우연히 뭐... 만났는데 나이들 잘 아시더라고. 어 그래갖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 아주머니들하고 아, 하시는 아저씨들. 어? 하시는 분들. 이봐, 그러니까 청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근데 저하고도 친한 분 계셨는데 그분 요새 안 보이시더라고. 그분들랑 이 같이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 뭐 선수라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현장에 있거나 뭐 있으면 다볼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추억을 좀 남기고 싶은 생각.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모.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코리안 프렌드. 같아요. 이름이 성민? 아, 불펜포수 홍형민이랑 찍고 싶대요. 오. 더 마이크 아치. 네. 그때 뭐 2, 3?